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에 있는 민박집 매매입니다 이 민박집 매매는 대지가 아주 넓어서 전원주택 부지나 오토캠핑장 휴양소 연수원 펜션 부지로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할만한 땅입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길 계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위치 영덕군 옥길이는 호황시 북부 죽장면 하옥리와 청송군 조항서면 향리가 접하는 위치입니다. 태백산 줄기의 끝자락인 달성면 옥길 계곡은 천연림으로 뒤덮인 팔각산과 동대산의 기암절벽이 이루어낸 깊은 계곡이다 인적이 없는 바위 등 사이를 지나 50천으로 흘러내리는 옷같이 맑고 투명한 물은 그 이름이 전혀 순색이없을 만큼 맑고 깨끗하며 귀한 괴석과 어우러져 하얀 물 불안을 일으키며 돌아 드는 풍경은 장관을 이루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이 방향이 청송군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죽장면 하웅리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 달산면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멸멸땅입니다 이 도로가 영덕에서 어깨를 지나 청송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청소갑니다 매매할 땅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매매할 땅은 이렇습니다 매매할 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인세대고 이 부분이 민박할 땅 민박할 곳입니다 이쪽으로는 감나무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을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깨 천 입니다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입니다 도로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 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옥계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옥계계곡의 아름다움을 한번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안개가 많이 끼인 관계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골짜기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계곡의 물은 참 아름답고 아주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소나무와 바위가 아주 멋있고 우람했습니다. 굽비굽비 돌아가는 계곡마다 소나무와 바위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옥계토대 공원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천이 옥계천입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비가 많이 왔어 물이 아주 많을 때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랑이 건네는 이 다리를 활용합니다.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넓고 튼튼한 다리입니다. 매매할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많고 민박집이 보입니다. 나뭇잎이 서서히 단풍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는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 잔디밭과 민박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리룸 1개, 원룸 두개가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겨울을 촬영했습니다. 바위가 참 아름답고 물에 비치는 바위가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겨울에 물이 많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돌과 나무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 대형 마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참 푸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리도 참 멋있습니다. 도로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인 두개 있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다리와 철로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멘트로 만든 다리로 활용하고 비가 많이 오면 철로 만든 다리로 활용합니다 포항에서 영덕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남정면 장사리가 나옵니다 장사해수욕장에 있는 장사상거리에서 바로 달산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장사상거리에서 사회전하시면 달산으로 갈수 있습니다 옥계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영덕군 달산 옥계입니다 볼탑이 이뻐서 한번 촬영했습니다 옥계 계곡입니다 바위가 아주 멋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옥계 계곡과 바위입니다 옥계 계곡에 있는 물과 바위 매매할 물건 옆에 옥계 촛대 공원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대추나무입니다 감나무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밭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별도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감이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반 옆에 얼음나무가 있어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얼음입니다. 주인세대입니다. 이쪽에 서리룸과 이쪽에 원룸이 있습니다. 주인세대 옆에 장독대입니다. 원룸입니다. 민박하는 원룸. 3번 원룸입니다. 1번 원룸입니다 옆에 있는 창고입니다 주택 옆에 감나무 밭입니다 집 앞에 있는 물과 다리입니다 이쪽에도 다리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바위와 옥계천입니다 바위와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나무 그늘에 평상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철로 된 다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궈놓고 아주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다리를 이용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다리로 활용하여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주인세대입니다 주인세대 주방입니다 주인세대는 방에게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박하는 원룸입니다 민박하는 스리 룸입니다 거실 방 화장실 방입니다 들어오는, 들어오는 입구에 돌담이 아주 이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어, 멋있는 돌이 있습니다 뒤쪽에 돌탑이 아주 멋있게 쌓여져 있습니다 밭에 이름 모를 꽃이 있어 한번 촬영했습니다 이 꽃은 봉숭아 같습니다 이쁜 열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낙엽과 나무입니다. 아주 이쁜 나무입니다. 집 앞에 물이 아주 맑고 깊은 물이 있습니다. 주소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도 일부 있고 임야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214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3674평입니다. 그리고 구기지가 별도로 600제곱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사용료는 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대지 면적이 658제곱미터, 주택 면적은 96.61제곱미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7년 10월 19일, 주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구성은 경량철골조, 지붕은 판넬입니다.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등기는 미등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민박은 원룸이 6개, 리룸이 1개 있습니다. 수도는 청정지역이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펜션,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요양원, 회사 연수원, 별장, 민박 등 기타 여러 활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민박을 하면서 감농사를 짓고 있으나 너무나 아까운 땅의 위치라 땅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주택. 주택 민박 부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추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에 가 있으며 일부는 일반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객. 민박 고객층은 포항에 있는 큰 회사에서 여름철에 단체로 많이 오시고 여러 곳의 교회에서 자주 이용하시고 개인 손님도 아주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옥계 계곡에서도 최고 상류에 해당되어 최고의 성적 지역 이라고 자부합니다 매매 금액은 11억 원이며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102487-001호 등록번호 4202-1236 주소 경북항시남구대로9 5 해서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